CQENG 사장님, 지금 무선, 무선 경보기, 무선 음성 경보기 스피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피커고 배터리 캐스터 오픈을 하면 배터리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출구시는 배터리는 없습니다. 네, 배터리를 넣으시고 케이스를 닫으신 다음에 전원 온 버튼을 올리면 버튼, 위험시설, 이와 같이, 위험시설, 같이 위험시설, 램프가 나오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위치, 소리를 키워볼게요. 버튼을 버튼, 버튼, 여러분 버튼, 누르시면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이곳은이 이곳은 위험이 이곳은 위험시설 신속히 해당 장소에서 네, 벗어내주시기 바랍니다. A 버튼을 이곳은, 누르면 이곳은 소리가 커 위험시설 이곳은 네. 위험시설물이 이곳은 네. 위험시설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장소 접근시 보안감지기가 작동되오니 신속히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프시키고 조립은 간단합니다. 이네 비퉁이에 원래는 드라이버로 장착을 해야 되나 이 오링이 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만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손으로 돌려도 장착이 잘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이와 같이 손도 돌려도 거의 장착이 됩니다. 자 처음에 출구가 되면 이와 같이 들어가 있고 오프 시키면 이렇게 배터리는 소모품이라 개별 구매 1.5v 8개를 채잘 넣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선이 맞게 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닫고 나서 온 버튼이 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확실히 꼽으시고 그 다음에 소리는 A 버튼, A 버튼을 따따따 누르시면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